사람의 운명이란 구름처럼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서 그저 떠다니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흐름을 타고 갈수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라 하든 도착하는 것은 같을지도 모르죠 그저 후자의 삶을 선택할 때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을 향해 노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이 싸움을 통해 깨달은 기분이 듭니다. 네. 다행히 잘 갖고 있죠가까면만안그 네. 그래, 나였어. 내가 원치 붙여서 싹다 버렸다고. 물론 나쁜 감정은 없지만, 대신에 약점을 좀 말이지. 동생들이 너희를 위로한 나의 수행이 빛을 발하는구나 오호라 나의 노력과 더불어 요긴하게 쓰겠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기묘하도다 역시 나리녀석 자네를 제대로 봤군 우지코씨 <웃음> 다음에 또 보자 넘버원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죽지 말라고! 더더러 켠지! 뭘 묻는 거야 꼰대 당연히 놈은 인간이채내 손에 죽어야지 하지만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잖아 그 아줌마의 정의를 지켜주기 위해 과거에 나는 내버려둔 채그 배양실의 실험체를 구하려던 김유정을 위해 나를 죽이겠다고 말했었잖아. 근데 이제 왔어. 정말 이제 왔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일어서. 뺏앗 무지를 되찾으려는 나에게 빛나는 내일을 흔들지 말라고. 그 화살표. 에 50미터라고 적혀있지 않았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산에선 폰찰안 터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대장 나셨네. 내가 싸운 간식이 제일 많은데 왜다 나눠 먹어? 됐고, 난 따로 움직일래. 그럼 니들끼리나 같이 움직이든가. 가자, 재영아. 아. 어. 네네, 갑니다, 가요. 잘 먹겠습니다 그냥 좀 하던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설마 우리가 맨날 늦게 나온다고 밥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먼저 부른 건 아니겠죠?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면 나도 모르게 또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많군 수다나 떨려고 여기까지 왔나? 어? FBI는 좀 빠지시라는 얘기 하려고 왔지 교라서는 우리 보안국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거든 그건 안돼 라고 말한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데려간다 <웃음> 저리 비켜! <웃음> 이상현! 다른 얘기 해보시거라 그래. 지금부터 귀신인 우리들이 귀신보다 무섭고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엔 누가 이야기 해볼까? 가 검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데저스트 가서 도와주는 게 어떻습니까? 쉽게 물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독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웃음> <웃음> 을 <검을 웃음> 다시 보려 잃어버린 장수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그그 <웃음> 난 정말 날 흥분시켜 그 눈빛, 그 표정, 그 불타는 의지 어... 어... 어... 어... 지금 당장 널 부수고 싶어 교식한 운명, 나는 당신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이름은 매구민 저도이자 최강의 공격 마법, 폭렬 마법을 다루는 자. 하, 아니야. 그렇다. 나는 홍마족 최고의 마법사 메구밍. 나의 필살 마법은 선을무너뜨리고 하라하라하라하라하라하라하라. 이유령의 능력이야. 너희들도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난 영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홀로홀로 열매의 영체 인간. 이 유령들은 나의 분신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지. 상대해줄게. 시간이 짧아서 좀 섭섭할진 모르겠지만. 어? 날 누구랑 착각하는 걸까? 내 이름이 파나가 맞긴 맞지만 난네가 알고 있는 그 파나가 아니야. 우와, 위력이 정말 대단해. 근데 새 옷을 또 어디서 구하지? 이런 옷은 어떤식으로 바느질을 하나요? 어. 이런 주름은 어떻게 해서 만드신거예요 이건 옷감이 뭐예요 아, 저기... 이건 어제 로데오 거리에서... 로데오가 옷감 이름이에요? 음, 아...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줄이야... 설마 설마 했는데... 주로서 참 부끄럽구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군! 아마도 소년! 여기 오는 도중에 세세하게 참격을 넣어놨으니 혈기도 재생하려면 좀 걸릴 거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짧게 얘기하마 이들은 뭐냐?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안 그래도 가르쳐줄 참이었다고 마음껏 만세! 레드 닌자! 더럽게 많이 줬습니다! 이은에를 앞으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곤란한 비밀이 뭔데? <웃음> 어째서 내가 그런 비밀을 들켰다는 거야? 아, 그건 너무 예쁘고 밝은 사람인 것 같아서 부러워서 그랬던 거야. 난그 사람처럼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어두우니까 라이더 배틀엔 왜 참가한 거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기 위해선가요? 아니야 그럼 왜 라이더가 된 건데요? 대체 뭘 위해서요? 네가 이러는 것 당연한 거야 난 오르페노크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 사랑해 포로요 노래해봐요 내 마음의 하트 울지 말아요 장미의 아가씨 눈물 속에 빛나는 웃어봐요